오우야 오우! 존맛이 있어 이 맛이야 가능 바꿔서 주지로 가는 해줍니다 뭐? 헉! <웃음> 뭐, 몇, 몇그 이거 뭐야? 이나몇 발견 몇번 하는거야? 두번 밖에 못하나? 이거? 이게 야구냐고 물으면 야구 맞았습니다 카드가부터 족쳐 제발 나이스 이러면 할만한데? 어어 진짜 엘리자 안죽이면 진짜 비겼냐? 아 이거 왜 지도 체력이 올라아 아 엘리자 선 넘었잖아요 진짜로다가 아이씨 어 뭐야 약한데? 버틸만한데 버틸만한데 이 정도면? 아 <웃음> 아이 미친! 아, 화염의 전격 뭐야! 아, 뭐냐고, 이거! 아! 아니, 진짜! 아아아 이제는 아 테스로가 <웃음> <텔트로>. 가수인은 <웃음> <웃음> 줄었지만, 골드를 확보했군요! 이렇게 해봐, 이렇게 해봐. <웃음> 개 웃기네. <웃음> 이제 잔다이 뛰게 해줘. 어디서 아르거스를 안 발라? 영령은 이제 쓸 일이 없다 아이씨 히드란 반칙인데? 아 폭탄도 반칙이다 아아이씨아 미친거 아니야? 아이씨 아이씨 아하이씨 비겁하다 진짜 아니 야 뭐야 이게 처참한데? 한개한 한 개씩 모은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지 좋아 좋아 좋아 정정당당한 아! 잠깐만 제발! 아! 진짜 아니! 아니! 아니 진짜 왜 그러냐고! 아니! 진짜 1 남아요? 아 2남네요?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공격력 두배 증가, 육발 한번 해볼까? 스님한테 이제 배우기 시작수님이물어봐주 도발 면안나 맞아. 죽었는데? 죽을 확률이 95%니까 죽을 만 해. 아우야 어, 잠깐만. 어, 이거 폭군으로 되는구나. 잠깐만. 이 야,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. We're gonna m a e c a 빗송은 지금 육육버프지 기본으로. 아 다시 괜찮네. 아니 뭐 약간가보다. 그렇게를 죽었 아씨. 에어가도 뭐, 빌라면 되니까. 아, 확정, 확정, 확정, 확정. 확정이네. 너무 놀 랐나？어, 제 칼레 까지？가 능하 죠？이게 그 거잖아. 자주 일는언든필요한 이미 한번 해봤어, 제칼렉 옛날에 한번 해봐가지고. 한번 그냥. 이게 확정으로 볼수 있구나. 상점 다턴 다음에 이거 확정으로 칼렉을 항상 만들 수있네